50가지 자녀사랑법 매일 아침 안아주어라 동물원과 놀이공원에 데려가 주어라 그들의 미술작품과 상장들을 벽과 냉장고에 붙여둬라. 가족만의 전통을 만들어라. 짜증을 부렸다면 사과하라, 여행을 다녀라, 술래잡기나 말뚝박기 같은 노래를 같이 해라, 반찬과 간식거리를 늘 준비해라. 아이들의 장점을 파악해라 칭찬해 주어라 격려해 주어라 인정해 주어라 하루 한끼 이상은 함께 식사해라 속도를 늦춰라 개인적인 자유를 존중해 주어라 귀를 기울여라 화난 상태에서 야단치지 말라 일관성 있게 행동해라 사랑한다는 말을 가능한 자주 해라 어리석음을 인내하고 실수를 눈감아 주어라 결정을 받아들여라 잘한 일은 상을 주어라 규칙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어라 자주 웃어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당으로 가라 아이들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라 아이스크림을 사주어라 아이들을 위한 휴가를 보내라 너그러워야 할 때와 엄격해야 할 때를 구별해라 아이에게 좋은 추억이 될 만한 생일 파티를 연구해라 책임감과 남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라. 사사건건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부딪혀라. 창피하게 만들지 말라. 숙제를. 도와줘라, 보호해줘라, 함께 추억을 쌓아가라, 약속을 존중해라. 필요할 때는 안 되라고 말해라. 소리 지르지 말라. 선물을 주어라. 올바른 행동을 몸소 보여 주어라. 함께 기도하라 아이들을 위해 기다려 주어라 아이들의 선생님들과 대화하라 자랑스럽다고 말해 주어라. 먼저 다가가라. 함께 별을 세라. 잠자기 전에 함께 기도하라. 날마다 축복해, 저라.